중국한 한국? <몬> 가자. 한국 가자 한국 <몬> 가자자 오늘은 구독자님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잠깐 식사하러 자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우리 đ em không hề nói em đi chị. 이 죄송해요. 어 t d d 이죄 예. 어제 여기 그물 난리가 났거든요. 엄청 물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한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 이거 청소해 줬어. 네 방. 물넣었 깨네. 어, 니오마. n h ư 비 청소해 줬어. 담아나요 종 bye bye. 짝와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변했네. 와이그했다오 오랜만에 왔는데 과연 저를 알아볼까요? 여기 한때 강골이었었거든요. 지금도 알아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어 상현 오랜만이야.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아보네요 오랜만에 왔는데도.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 어이.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갑니다. 응.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토마나다 봤어. 댄로이카트세이이 봉시가 와, 봉시 와, 가지고안주 와, 봉도 우리 봉시이 와, 가 와, 봉가고 봉시가 와, 봉시가 와, 봉시가 와, 봉시가 와, 봉 감사합니다. 가 와, 봉시가 와, 봉 와, 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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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리 캔디 세요 빨리 캔디 <웃음> <dopamine> <가구> <crises> <몰리주세요> <you> <travail> 잘했는데저희 절대 구독자 님심 심하 게안해 드립니다. 괜찮 아요, 괜찮 아요. 어디서 배운 거 있어 갖고 상이 아이 저 어디서 배운 거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웃음> 아. 능력 좋다. 안녕하세요. 이안것 같네. 이임페리얼 블루? 어, 위스키 이페리얼 어, 블루 위스키? 어. 아. 29.5도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와 wow. 싸네 20만 동이에요. 오. 오. h i m n i năm ở hà n ộ Nhưng mà ở đây ULIC 6 tháng 6 tháng ừ. Cảm ơn nha Dạ n ồ i cảm ơn y mịt Một r u hai đá, ba phà, bốn lần lục t h ô n đ ú h ư n g mà cứ bàn cháy chưa? Chưa Chưa hả? Chưa sao Em xinh đẹp quá Anh có giới thiệu cho em anh ờ. Trời ơi Trời ơi Em muốn đi Hàn Quốc ULIC Ờ, đi theo anh hả? Ờ, chúng ta 중탄디 한국? 가자! 한국 가자! 중탄디 한국? 저희 한국? 저희 한국? 저희 한국? 저희 한국? 저희 선물입니까? 우 우리 구독자님 선물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마트남의 어른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일하러 가야지람비에띠 람비키. 가만! 이 차가 야지이 차. 이 차. 차. 어케이오이빠이오이바이빠이오이오이오이 네, n anh n h a hẹn gặp lại c u k i s a rồi cứ nói chú chú chú chú, chú, chú, uh, chú. em là b ố m ư i tuổi mấy b m ư tuổi mười một tuổi à mười một tuổi kìa <cười> <cười> em là mới, mới 14 tuổi b 1 m ư i tuổi ồ trời ơi bốn mươi tuổi n ó đúng rồi ẹ p trai đúng không năm n g m h ô n g anh không được trái yên tâm anh nha Dễ hả? có nghĩa là oppa là han 여자만 잘해주는 남자 đúng chứ, anh l han 여자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c a 쁜 남자 không phải anh là người t ố n mà con con gái con gái con gái Con gái là bao nhiêu tuổi mười tám tuổi đại học rồi bây giờ mười tám tuổi hả đại học đại học đại học Um... Đoàn kết, đoàn kết, đoàn kết đoàn Không, nó còn đang học mà nó phải Con thầy, ta đi đâu Đúng rồi, ta đi đâu g ậ y Đang học lúc 12, đang l ớ p lúc 12 Anh su không được nha Em không biết tiếng Việt Thôi, không biết tiếng Việt nhưng mà giỏi tiếng Việt đúng không? Hahahaha Hello Ờ, chào cha nè, sao mày gốc vậy? Chuyện với con, có bạn c o cha mới chạy xe, có bạn lấy số điện thoại con nè Xin chào Xin chào, sắp có bạn gái rồi nè, xin chào À, 어.. 에 아, 안녕하세요 oke oke 어..지 h o p 나기이 i 이 h i t c o n t t o 나 x i n c h o c e h m u a y n h i c 안나 한국 어아 이게 뭐예요? 부끄럽게 형수. <웃음> <목소리> 아, 부끄럽잖아요 형수. <목소리> <목소리> 네, 어딜라 아버님 직접 소개해 주는 아, 예, 예, 예.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형수. 형수. 형수. 형수. 형수. 형수. 준비가 안 됐어요. 정신, 정신 아직 없어요. 네, 준비가 안 됐어요. 아하. 우리 형수님 덕분에 또뭐 일단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상황이라도 잘해주는 스타일이요. 네, 뭐 잘해주는 스타일인데 예. 아무튼 예 이쁜 우리 소녀. 네, 아주 날8 살입니다. 아, 아, 아.